안녕하십니까. 패셔위크에 그 제가 또 yeah. 오게 되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느라 제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. 오늘 날씨 한번 보여주시죠. 이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파이팅해서 좋은 그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조금 더 깨질 것요 아, 여기 근데 여기가 너무 야하거 이거 <웃음> 이거 옷이 너무 여기 날개가 있고 I don't know where you are going but you shouldn't t h e alone. I would like to go there with you but you 이제 저쪽부터 진벌적으로 넘어가게요습니다잘가 아, <웃음> <웃음> 어, 나시력 나 좋은 편인데 시력 나빠질 것 <웃음> <웃음> 눈이 멀것 같아요. 아. 앞이 안 보여 <웃음> 눈을 희생해서라도 잘만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갑자기 한승우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Sacrifice 두 번째는 아까 트렌치코트에 이어서 맨투맨을 입었는데요 이 맨투맨의 디테일은 바로 여기 숨어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? 빅톤 있고 이렇게 제 이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제작해주신 또 선생님의 또 의미가 이렇게 모델로 서지만 아이덴티티는 또 빅톤이고 가수이기 때문에 본분을 잊지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거 나중에 받아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제가 또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착장도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. 화이팅. Could you please It's a bad to escape all the crazy commotion. Emotion. Could you please find a bad to d i s p a i r Just a dress of emotion. I know we're gonna be okay if you don't keep pushing me away. You got me weak, but you're bad, you can't be in the face of devotion. Of a I'm not trying to convince you, but I'm pretty sure you're the one. 사실 제가 아까 그 코트 입은 거를 사실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공유를 해봤는데 다들 어떤 반응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역시 기대해주시는 것 같고 또두 번째 착장은 조금 더 다른 좀더 청량한 느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다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돈의 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셔 니크 수고 많았 어요.